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을 장착하고 나오는 경우가 약 30% 정도인데요 제가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지라 성인 여성들을 이렇게 쫙 보면 약 90% 이상이 쌍꺼풀이 있으십니다 뭐 어떻게 어, <웃음> 된 일이냐 하고 살펴보자면, 대한미용성외과학회지에 게재된 인하대학교의 황건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,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출품한 인물화에서 여자 얼굴에서 쌍꺼풀이 있는지 아니면 무쌍인지를 조사해 본 결과, 1982년도에 36%이던 그 쌍꺼풀의 빈도가 그러니까 1982년도에 출품한 인물화에서는 여자가 36% 에서만 쌍꺼풀이 있었는데 1990년에는 47% 로 그리고 2001년도에는 97% 로 증가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과 2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인종이 달라졌을 리는 만무하고 뭐. 따라서 뭐 이는 뭐 성형의학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쌍꺼풀이 없는 무쌍에서 쌍꺼풀이 있는 눈으로 변한 것이 여기 세종대왕님이 나온 집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왼쪽에 1960년대에는 무쌍이다가 중간에 희미하게 생겼다가 2000년대에는 쌍꺼풀이 확연한데요. 이를 좀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우리가 쌍수라인을 설명할 때 인라인 아웃라인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서도 또 몽고주름이 있으면 보통 동양적인 인라인 서양인처럼 몽고주름이 없거나 앞팀을 해서 몽고를 트면 서구적인 그 아웃라인 쌍수가 되는데 오늘날 집회에 나오는 이 세종께서는 그 몽고주름도 트시고. 서구적인 아웃라인 눈매로 되신 것입니다 요즘 전대미문의 그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해서 어 길거리에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어디 인터넷 사이트 보니까 요즘 길거리 여자들이 다 이뻐보이는 이유 어 하면서 그 재미난 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아 이런 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해서 어 이를 성형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. 어, 그 사이트 주소에 대해서는 요 아래, 어,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거기 나오시는 분을 보듯이 그 우리나라의 그눈 성형수술의 수준이 가히 그 전세계 최상급 수준이라 그 정말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눈은 정말 그 다른 부, 부분에 비, 얼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눈은 정말 아주 예쁘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친구의 딸이 그눈 성형을 한다고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요 당연히 뭐 요즘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어 눈만 보니까 뭐 쌍수 안해도 예쁜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성형 안해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어머님이 크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어, 자식은 자신의 창조물인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어, 너는 성형 안해도 예쁘다고 하니 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내렸는데 아 입이 이렇게 쑥들어 가지고 째하는거예요 그러니까 턱이 크진 않은데 좀 크고 나와 보이고 좀 우악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어, 눈은 할 필요는 없지만 입은 좀 해, 해야겠다 이렇게 어, 말씀을 드리니까 그 좋았던 분위기가 그냥 싸해지더라고요그 성형을 안해도 그 예쁘다는 평가를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딱 확인을 받았는데 어, 저의 말이 번복이 돼서 아이 너는 성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기분 나빠하는 그 표정이 역력하신 것이었습니다 하관이 가려진 왼쪽과 전체 얼굴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그게 바로 하관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눈 성형을 너무 이 판타스틱하게 하게 되어서 사실 눈 크기만 가지고서는 연예인인지 일반인인지 이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여기서도 보면 왼쪽이 쌍수의 눈매 규정으로 눈이 크고 오른쪽은 눈이 왼쪽에 비해 많이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려진 하관을 이렇게 벗겨놓고 보게 되면 그 이미지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러한 사항은 예전에 삼류 연예인은 눈이 크고 특급 연예인은 하관이 예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와 상통하겠습니다. 오늘은 바이러스 질환이 창궐함으로 인해서 다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눈만 이렇게 보이면서 그 여자들이 다 예뻐.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스크를 내렸을 때의 그 반전 즉 하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